뭐 본능 아니 겠 습니까？감각 타고난 감각 으로 봤던게있 으니까 몇번해 보긴 했 는데 약간 얼떨결 에된것같 아서 그게 완전 익숙 하진 않 은, 나나 던져 놓 을까요？오로 드가, 두분이신든든하 네요. 양쪽 다낼 라가 한번 두발 음치 거였 네. 두 발만 맞다 끝나겠네. 자는. 3시 뭐, 일파티가 문양 넣는. 아 그죠 뭐 보통. 그러니. 일파티가 넣으시겠지. 안 넣으면 뭐 어디 뭐 시정 썩었지. <웃음> 다들 박수니까. 어, 이게 아침에 되게 쾌적하네요. 컨디션들이 어, 다 네. 좋아서 그런가? 마, 우리 파티가 좋은 건가? 그런 걸 수도 있 딜도 네, 준수하고 네. 분위기도 준수하고 속도도 그렇고 그죠? 평상시 제 파티는 이제 폭포들이 바글바글하거든요. 아 진짜요? 음. 저희 이제 하드 1사가문할 때면은 거의 한 최소 한 3시간... 야 뭐, 무 워로드 두래 벌써 뭐, 뭐, 어 뭐, 로드 가자! 도발해주시 뭐, 뭐, 네 사실 이것도 프리드 타이밍이라 그죠. <웃음> 네, 좀 같이 하니까 수다도 떨고 혼자 하면 진짜 잘못 파티 만나면 진짜 개노 재미거든요. 오 위험. 오호! 오호. 바로도 달려. 제가 빨로였죠? 네. 오케이. 네. 어, 이 패턴도 너무 좋아. 와우 귀찮은거 도봐요 뭐야 반줄 그러고 까나 니나보다 안썼네 뭐. 제가 빨로 저 노란색 아 이렇게 하면 아 되게 간단하구나 눈대 하나만 깨면 끝나네요 맞아요 맞아요 아 이거 크리 안, 떠도, 크리 안 떠도 안 떠도 어샤 사스 한번 이런 거나 날면 되니까 그죠 그래 네, 네. 음. 시간 한참 남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여기서 이각을 못쓰 음, 그러니까 맞아요, 일각을 못 쓰는 게 그거. 아쉽긴 한데 뭐그 딜보다 기믹이 중요하니까 너무 스몰스한데. 영줄에서도 별일 없을 것 같은데. 한 방에 이렇게 여기까지 다살아있만 어, 그러니까 이제 짤 패턴을 안다는 거는 수콘 아니거든. 김익은 예, 이제 공략을 볼 수는 있지만 짤 패턴 이제 경험이니까 안죽고아 <웃음> 그렇죠 근데 지금 실수가 눈에 안보여서 모두들 그죠? 사관도 어, 스무스하지 않을까? 삼관문이또 지옥이면 지옥인데 그죠? 영줄도 있고 문양도 있고 또 이제 성격 안좋은 애들끼리 하면은 네모 그거 내건데 왜깼냐고왜냐 네모가 좀 싸우잖아요 뭔지 알지? 어 그러면은 이제 분위기도 이상해지고 좀 그렇다 가자! 고생하셨습니다, 니다 스무스! 안정적이게 시간정지까지 그냥 아, 해버렸습니다. 사람일 모르니까? 어, 진짜 안 나온다, 잔열. 이거, 이러면은 뭐야? 잔열이 없는, 없는 걸 수도 있나? 그러겠다. 그죠? 안에서, 내부에서 맡기는 지 아, 사소, 사소. 이런 걸 많이들 준했다라고 표현하나요? 어때요? 어때요? 다들 어때요? 아하하, 하 음. 아니 제가 이런 변명 들어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호크도 한번 게요 게임을 잘안 해봐가지고 아 호크로? 어떤 게임을 안 해보셨죠? 그냥 이런저런 게임 아 음. 그냥 평소처럼 할게요저아 어, 지금 평소처럼 잘 하고 한결같아서 보기 좋 좋은데. <웃음> 야, 아니야 아니야. 달랐어. 요음 지금의 저는 제가 아니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사람이 한결같긴 해야 돼. 하고니나보 써야되나? 어떡할까요? 빨간색이라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조언하게 이거 안 들어가고 가, 중간에 딱병한단는 때가 많더라고 짜증나게 140투런 언저리 저때 제일 무서워 안쓸 수도 없고 쓰자니 사고 날것 같고 근데 저희 빡수리니까 아 그죠? 아, 이 의심 안 하지 저는. 아, 거싫어옴 네. 오른쪽 나가면 워로드님이 들어오는데. 별로 했죠, 저 아까. 아니요, 그냥 한결 같아서저 한결 같은 사람 좋아하거든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별로였어요. 제가 사과 좀. 아. 좀... 그끝 하고 왔어. 아, 호크는 그래도 트라이 아닌가요, 오늘? 그 아니요. 4넴 3 에이..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많이는 안 하고. 아, 아. 많이는 많이는 안 했습니다, 저. 네. 많이는 안 하고. 3성원이었나? 기억이 잘안 나. 에이, 그러면은 잘하셨네요. 박수 받아 마땅하지. <웃음> 안 아, 돼. 아로카나에 괜찮아. 깨져, 깨져. 아니, 편리, 편리, 편리, 편리. 아 이거 뭐네 명이서 맨날 깼는데 뭐 아까 나안 죽었으면 깼잖아. 그것도 맞지. 근데 아까 좀 시원하게 날라가시긴 하더라고요. 음, 아 죄송하네요. <웃음> 아, 아니 아니. 아, 니 아, 니그 네. 아, 와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다 아, 확인 자 90줄 가보자 달리고 뭐지 뭐지 이거지 아 이거 조심하시라고 핑한번 저한테 알려주신 거 아니죠? 아, 아니 아니 그니까 아니 아니 옆에, 입은 소, 옆에 계신 소사분 네, 네. <웃음> 아, <웃음> 아, 아 <웃음> 아이, 그거 오해 오해 빨간색입니다 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나 이거 바뀔 네, 때마다 색변 못 보더라 아아어 디테일 브리핑 역시 서로 알려주니까 좋네요 저도 모르실것같은거 바로 알려드리니까 오는 게, <웃음> 있, 오는 게 있네 서로서로 이 서로, 서로 니까이민난나니까요 어떻게 쓰지? 뭐니까요어야되 쓰지? 뭐니나브쓸야 되나? 니까요메까이사람니나이할람 같아. 이더 바꾸니까. 물온새아 이거 월럿 있어. 별일 없겠지? 별일 없이거알 수가 없어요. 어, 어, 갱, 갱주님만 그잘 파이도 무력 보아가 좋저뭘아잘 부셔 주시면 아. 아 네, 네. 저지하지 마세요. 있 이렇게 아껴놓는 중. 오케 간다 간다. 저기 왜안 깨져. 와우암수하나 아이고 시정 아끼지 마시고 어려우니까 피하는 거 사용했습니다. 아그굿 <웃음> 제가 너무 아, 반대 계셨었네. 아. 네. 아 역시 이게 이게 타, 바로 그 바로 그죠. 네, 네. 아, 네. 경험에서 우려 나오는. 그 네. 아. 아 저요. 아 그죠 그죠. 잘 아, 그거 저한테 알려주려고 음. 주신 거. 그죠? 아, 그것도 맞지. 뭐 오실수 있나? 마로드용 먹었나? 먹었네. 나이스 오백 스텝 귀여워 귀여워. 암수 마지막 암수. 무력도 무난히 될것같고요 0스택이라 우리 다들 지금 이번엔 깨야 된다는 마인드네 그냥 안 봐준다는 마인드네 갱준님이 아까 너무 봐주셔가지고 아, 네. 그니까 저저 8년째 저 친구도 네. 가끔씩은 이겨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너무 없기만 음... 하면야 자스택... 부담... 별일 없겠지? 아니별배 없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멀어든데 아 열어도 죽었다 무력 무력 에이 자, 나이스. 자, 아, 아 일로 오지 말걸 아 어차피 갱준이 죽어도 되는데 아왜저로안 갔지? 아 근데 여기가 두 명이라 일로 왔거든 아 아니 제가 그 들고 있는 거니까 저탈는이 없지 아 진짜 내 최악의 실수였다 진짜 로스탈 안돼 안돼 안 돼. 괜찮아 괜찮아 그것도 가자 아. 지지 스고링그 저를 구하는 판단 좋았어요 아 네네 위험한 판단이 잡했있다 어, 오간도 가시나요? 아 예. 네. 오간까지 뭐요 정도네요. 아까 어 뭐야 저밖에 아직 메인 사진 있는 거 제가 만들어 주신 거 아시죠? 아 처음에 만들... 누워서 음.